아, 정말 어, 지식이 그 있는 ö k o n o 이네다 똑같은 ö k o n o 이네다 똑같은 코 k 이 베개 효과 있나요? 아, 드디어 다른 분. 코 k 이 베개가 효능이 있나요?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골이 베개. 그런 베개는 없습니다. 코골이가 기도가 좁아지는데 베개를 이용해서 기도를 넓힐 수 있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? 물론, 베개에 따라서 코골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. 베개를 이렇게 높게 베가지고 기도가 확 좁아지면 기도가 꺾이죠. 그래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건 있지만 코골이를 개선해준다? 기도를 열어준다? 그런 베개는 없습니다. 간단하죠. 하지만 잘못된 베개는 내 기도를 더 좁게 만들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베개 높이는 당연히 코골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됩니다. 그래서 코골이는 코골이 코고리 때문에 베개를 바꾼다는 것은 내가 숨 쉬기 좋은 기도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아주 약한 코골이 그것도 베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코골이에 사용한 거지 일반적으로 막 심한 코골이무호 생기고 저흡 생기고 그런 코골이에 베개는 소용없어 그래서 코골이 베개는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